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다가구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 반드시 설계와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때 이러한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중 건축설계 등 건축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이나 일부 설계사무소에서 실제 건축된 유사 건물의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 별 의미 없이 행해지고 있는 소위 가설계라는 도면이 떠돌면서 이러한 도면을 잘못 사용하다가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하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저작권에 관한 인식인데 세상과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종종 신문과 방송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음악, 미술, 그리고 소설 등 문학작품에서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고 또 어떤 작가들은 작품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으며 또 캐드 등 컴퓨터 복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음원, 영화, 드라마 등의 불법 사용 등으로 비단 이런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유하는 산업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 그동안에는무의식적으로 또는 무단으로 이러한 창작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이제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제작자나 창작자의 권리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건축설계저작권과 가설계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저작권은 당연히 건축설계 도면과 관련된 도서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는 저작권법에서 건축설계 도서와 건축물을 모두 건축저작물로 분류하고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도 설계 도서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건축설계의 저작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상하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조차도 이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음악이나 소설 등 다른 창작물의 저작권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건축설계 등에 대한 저작권이 문제가 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위 가설계라는 기본계획도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설계는 건축주와 설계자 간에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작되고 있다 보니 건축주들이 그런 가설계 도면들을 별 의미 없이 사용하거나 그런 도면들이 부동산 사무소나 관련 업체 등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가설계 도면을 설계비가 싼 다, 다른 설계사무소에 줘서 그대로 설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전형적인 설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설계를 해주 업체보다 싼 가격으로 설계하려고 그대로 설계해주기를 요청하거나 또는 실제 설계하는 업체에서 가설계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의뢰하고 방조한 건축주도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 설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건축 설계에 대한 저작권은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설계 표준 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이 계약서 18조에 의하면 이 계약과 관련된 설계도서 저작권은 의인 건축사에게 귀속되며 갑인 건축주는 의인 건축사와 협의 없이 이 설계도서를 사용해서 다른 곳에 건축을 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건축설계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만든 창작자이며 작가인 설계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음악이나 미술, 소설 등 작가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설계를 의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건축주에게는 그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는 해당 대지에 한정된 것으로 그 설계 도면을 또 다른 곳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건축물에 적용하거나 또는 모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은 비단 설계 도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건축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사실 이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인용과 모방이라는 모호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례들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설계 저작권 침해 사건 사례들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을 위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하면 손해배상,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심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징역과 벌금까지 변고할 수 있다고 된 모양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일반 건축주들에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건축 설계나 건축된 작품으로 인한 침해 사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설계 도면을 일부 수정해서 건축하다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을 부과하고 공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었으며 어느 건축사가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이란 설계 도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른 건축주와 설계자가 설계한 건축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설계도서를 복제했다가 건축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도의 경우에는 도형 저작물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관계로 건축 저작물로서의 미적 표현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형 저작물로서의 제도상의 정신적 노력에 제한적이나마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는 어느 골프장에서 더 증설을 하기로 하고 설계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다가 설계비가 싼 다른 설계자에게 그 설계 도면으로 공사를 했다가 재판부가 건축 설계 도면의 경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다는 판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골프장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설계 도면이 아닌 건축된 건물의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도 있는데, 어느 광고업체에서 특정 건물의 외벽이 그 광고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무단으로 건물의 일부와 외벽을 광고, 제작에 이용했다가 저작권을 도용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으며, 어느 카페 건축물과 피고인이 설계한 카페 건축물이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분재를 삼아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져서 이를 위반한 건축주와 설계자가 처벌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회 변화와 저작권 추세에 관한 것으로 이상과 같은 사례는 그동안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건축설계와 건축물에 대한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설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려는 추세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설계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건축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며 산업혁신을 이끌 수 있는 산업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해서 건축설계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는 음원이나 소설 등의 국한되었던 저작권 문제가 건축설계와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경향인데, 사실 이는 어느 건축사의 지적과 같이 건축에 대한 저작권은 다른 음원이나 소설보다도 더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설의 경우에는 일부 문맥이나 문장 정도를 복제했거나 공유했다고 해서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에 비하면 건축은 훨씬 더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요건도 많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건축설계와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해서 관심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 설계 저작권 침해 조심해야 한다, 또는 건축 설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 두 번째로 건축 설계 저작권과 가설계, 세 번째로 건축 설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네 번째로 설계 저작권 침해 사건 사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회 변화와 저작권 추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이제는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해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어쩌면 더 복잡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연말과 성탄절을 앞두고 예전 같으면 길거리나 그 어디에서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캐롤도 언젠가부터 음원에 대한 무단 사용이 문제가 되어 연말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는 입장을 바꿔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가주택이나 내 집을 지으시려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질높은 설계와 건축을 하는 것과 특히 영혼도 의미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가설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설계를 하는 건축사인 입장에서 이야기했다고 오해하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는 한데 혹시 오늘 저의 말씀에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